스포츠 머리를 자를 때그 짧은 머리는 또 짧은 머리에서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제일 처음 우리 스포츠 머리를 자를 때그 짧은 머리는 또 짧은 머리에서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어 다시 스포츠를 자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머리 자체를 좀 짧게 쳐가지고 스포츠긴 한데 좀 약간 모양을 내면서 자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간 좀 짧게 자르면서 이쪽 라인 위쪽에 머리 쪽에는 숱이 약간 적지만 지금 위쪽 그 가이드라인 쪽이 헤어 라인 쪽에서 위쪽으로 는어 약간 옆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은 숱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앞머리 좀 짧게 잘라드리고 어 숱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짧고 숱이 별로 없으시면 물을 많이 뿌려 놓는 것 보단 물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 잘라 드리는게 훨씬 더 우리가 볼수 있게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인은 어한 3mm 정도로 원래 좀 우리 친구 우리 친구는 좀 짧게 자르니까 원래 좀 오늘 짧게 자르는 스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자 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팁을 주셨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분은 이렇게 x 로 해달라고 아 좋아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저도 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라인 같은 경우 를 3mm로 잡고 이렇게 탭을 끼셔서 3mm로 똑같아요 이렇게 올려 주시고 위쪽을 자르기 전에 옆에 라인을 먼저 이렇게 좀 짧게 쳐주세요 자 스포츠 머리 오늘 좀 짧게 깔끔하게 빨리 자르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위쪽 라인에 남는 요 머리 같은 경우를 요 머리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 머리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스포츠는 어느 정도 벌써 한 40% 30%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스포츠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스포츠도 어느 정도 머리기 때문에 좀 짧게 자르는 머리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라인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바로 위 라인을 똑같이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밑에 바닥을 살짝 붙이시고요. 이걸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자로 90도로 이렇게 쭉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눕히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약간 위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벌써 옆에 라인이 어느 정도 끝나가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도 하시면 안돼요 적당하게 연습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스포츠를 들어가시면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 벌써 옆라인 끝났죠 그 다음에 뒷라인 옆에 라인과 뒤에 라인 같은 경우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3mm나 4mm나 이런걸로 솔직히 쫙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쭉 올려주세요. 오늘은 짧은 스포츠를 자르고 있습니다. 대신 모양이 있는 스포츠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대신 밑에 라인은 좀 약간 중년층이 좋아하는 밑에 라인을 조금 짧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하얗게 자르지 마시고 이것도 한 1mm에서 2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빗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먼저 쳐주세요 이 윗부분은 절대 아직 안 자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옆라인하고 뒷라인을 자르고 있죠 요거 이렇게 살짝 보시고 자 이렇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살짝 2mm나 3mm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은 살이 약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잘 보시고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보시면 이런 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어요. 들어간 곳도 있고 그때는 2mm, 3mm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같아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가까이 보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죠. 네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세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숱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3mm, 4mm 탭을 다시 끼세요. 그래서 초보 미용사분들은 3mm, 4mm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이 부분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구독자분이 가르쳐 주신 X자로 하시고 바로 또 3mm로 위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위에까지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귀에 라인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X자로 걸어서 하니까 많은 팁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많이 도와드리니까 같이 열심히 도와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3mm로 싹 밀어 주시고요 밑에 라인은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이렇게 구레나로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는 보통 이렇게 흰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흰색을 나오는거 싫어서 요거 밀어 밀어 달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쳐주세요. 지금 현재 위에 머리는 하나도 안 자른 상태죠. 위에 분명히 좀 짧게 자르는 거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3mm, 4mm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밑에 밑에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도 밑에 라인은 어, 라인 잡을 거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거니까 그냥 편하게 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3mm로 탭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도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라인 잡을때도 끝에까지 나와있는 이 머리 끝에 나와있는 곳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푹 집어넣으면 큰라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라인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죠. 이 부분도 약간 좀 머리숱이 양이 많다 생각하실 땐 약간 이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머리는 그래서 이 정도도 한 3-4mm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떤 그림자나 이런 생기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짧으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머리가 이상적이죠. 이렇게. 뒷머리도 마찬가지. 자, 3mm로 똑같이 뒤통수 부분까지만 살짝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이분은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까지 올려버리면, 이 위까지 올려버리면 또 또그 머리 자체가 그림자가 많이 생겨 있는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 거니까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은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80도 90도 이런 식으로 또 쳐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드리냐고 이렇게 잘라드리는 거고 저는 한 가지, 저는 퍼포먼스 하면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길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보이시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손님들도, 아, 이 미용사 잘하는구나. 그러겠죠? 맞죠? 그죠? 혼자 얘기합니다 자 요런식으로 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는 거예요 뒷라인하고 다 요즘에 제가 뒷머리를 1탄 2탄 3탄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뒷머리 같은 경우를 잘 잘라 드려야 보통 손님들이 뒤에서 보고 머리를 잘 잘랐구나 하면서 어서 잘랐냐 미용실 이러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뒷머리를 잘 자르는 미용사가 되시라고 제가 뒷머리 쪽도 많이 좀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숱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뭉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좀 정밀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나씩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치셔야 돼요. 파지지 않게 일단 이 머리는 보통 이렇게 6mm정도로 이쪽 뒷머리를 살살 이렇게 그 이런 선이 가있는 두상같은 경우는 이렇게 6mm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조금 수이 양이 좀 적어지면서 층이 생기면서 숱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자연스럽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미용사분들이 초보 미용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라 주시면 우리 손님도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층이 별로 없죠. 가까이서 보면 거의 없어요. 멀리서 보면 뭐 살이 쪘다그러네요 맞아요? <웃음> 지금 어,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머리가 굴곡이 생겼대요. 맞는 소리입니까? 자 위에도 마찬가지 이 앞에부터 이렇게 여기는 45도, 45도 정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45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45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45도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이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잘 나가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자, 빗으로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둔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뭐 클리퍼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리면 절대 안보여요. 머리카락 자체가 한가닥 한가닥 튀어나온게 안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리듬을 타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윗머리도 끝. 아주 잘 잘랐죠. 깔끔하게. 앞머리 같은 경우를 클리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머리의 선을 살짝 이렇게 내주시면 좋아요. 라인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라인. 그러면, 끝.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우리 스포츠 머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절대 뿌리시면 안 돼요. 깔끔하게 잘 잘랐고요. 네, 스포츠 머리.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잘랐습니다.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 <웃음>